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생선공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 설주 테크놀로 지학 전공 1과원 허정원입니다. 어, 그냥 이래저래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휴학을 하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일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점교류생으로서 수업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학생선거센터에서 근로당학생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어른방학에 도전학기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어서 서류 준비로 네,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네.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2019년에 1학년이었을 때부터 무려 세번이나 도전한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낙선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어 작년에 좋은 기회로 붙게 되어서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성을 롤모델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많은 학생들의 귀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2년간 낙선했던 이유는 단순히 양으로만 승부를 봐서 활동을 나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활동들이 저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다음에 활동들을 어떻게 학생성공 역량과 소기 치인 정신과 연결시키느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 감사하게도 수상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좀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콘텐츠라는 일관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섯 가지의 학생성공 역량 글로벌 융합 시민의식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중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과 가장 연관되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서 뽑아 나온 활동들을 추출해서 활동에서 느낀 점 그다음에 활동 이후에 변화된 방향을 타인에게 말하듯이 부드럽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전 수상자분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학생성공스토리 수기집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학회가 이번 학기 말에 수료를 해서 끝나면 여름방학에는 고전학기 교환학생을 한 달간 짧게 다녀올 것 같고요. 현재 프레지런트 리스트 3기에 운영진을 맡고 있어 선배 멘토링과 플러스북 제작 그리고 PL 홈커밍데이 기획 등 관련 활동을 쭉할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가 끝나면 실용음악 혹은 작곡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여서 현재 실용음악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건방과 작곡을 계속해서 배우고 어, 화성학 이론과 동시에 어, 개인 작곡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공 특성상 콘텐츠의 전반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히 작곡 전공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우감 중에서 특히 청각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그 장면과 딱 맞아떨어지는 BGM이 나올 때 전율과 소름이 돋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래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OST를 만드는 음악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음, 네. 어, 일단은 신입생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학년이 되실수록 어, 취업 고민이나 미래 걱정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짐들이 하나씩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 본인이 할수 있는 한 마음껏 당황하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후배님들께 저학년은 다다익선 그 다음에 고학년은 고고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고학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꿈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에게 학생 성공 센터는 담임선생님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담임선생님께서 계셨지만 제가 대학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제 고민을 옆에서 들어봐 주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학생선공센터의 연구원님들은 제 진로 고민과 대학 관련 고민을 가까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프로그램들도 추천해 주셔서 제가 마치 담임선생님처럼 가깝고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학생성공센터에 와서 담임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학생성공의 미래를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해주세요. 어 이번에 제가 첫 번째로 학생성공스토리 근무 전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게 도와주신 학생성공센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번 영상이 우리 학생성공 롤모델과 그 다음에 성공한 학우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학생성공의 장이 자유롭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성공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교내 비교과가 조금 더 선순환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